인도 대륙과 티베트 고원 사이를 가로지르는 히말라야 산맥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오른 8000m가 넘는 14개의 높은 봉우리가 모여 있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히말라야는 산스크리트어로 눈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발고도가 높아 산 정상의 기온이 낮기 때문에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파키스탄, 인도, 중국, 부탄, 네팔에 걸쳐 있는데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네팔 북부의 히말라야 14중 무려 8개의 산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8,848m로 세계 최고봉으로 알려진 에베레스트는 네팔과 중국, 티베트의 국경지역에 솟아있는데요. 높이 8,848m는 아파트 1층을 3m라고 할때약 2,950층의 아파트의 높이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영토에 속해 있는 K2가 8,611m로 두 번째로 높은 산에 속하며 네팔에는 세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캉첸중가 4위 로체, 5위 마칼루 6위 초유, 7위 다올라기니, 8위 마나슬루와 10위인 안나푸르나까지 광활한 지역에 높이 솟아있습니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산인 캉첸중가는 다섯개의 봉우리가 모인 거대한 대산계로 그중 세개가 8,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덟번째로 높은 산인 마나슬루는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의 땅이란 뜻으로 네팔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척박한 네팔에서도 왕래가 드문 곳으로 손꼽힌다고 하고요 마지막 10위인 안나푸르나는 네팔 북중부에 위치한 거대한 산군으로 가득한 음식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등반가들 뿐 아니라 트레킹 코스가 잘 개발되어 있어 인기가 많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14자 중 가장 사망률이 높아 위험한 산으로 악명이 높습니다.